자 오늘 영상은 진짜 호주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꼭 봐야 할 영상이야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떠났거든 진짜로 최근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갔어 물론 그냥 비자가 끝나서 뭐 학업이 끝나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가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직장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생계가 많이 힘들어짐에 따라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밖에도 잘못 돌아다니게 하고 진짜 뭐 레스토랑이나 뭐 파티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거든 클럽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 이제 공원을 걸어다니는 것도 제한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한명두명 명 본인 나라로 떠나가다 보니까 이게 스노우볼이 커져가지고 갑자기 진짜 전부 다 가버리더라고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니까 나도 가야겠다 나도 지금 여기 가는 게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더라고 충분히 생활이 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사실 호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막아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 진짜 완치율도 이제 대한민국보다 높아졌거든 내가 아까 오전에 확인했는데 83%인가 그랬던 것 같아 코로나가 돌자마자 바로 가게 문 닫고 뭐 레스토랑 문다 닫아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진짜 막 돌아다니면 벌금 때리고 막 이것저것 하락하면 벌금 다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지가 않더라고 얘가 얘가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얘기해 주자면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호주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뭐 뉴스 보니까 호주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떠냐 다시 가고 싶다 아, 괜히 돌아왔다 괜히 본인 나라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고 꽤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단 현재 이제 호주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팩트만 뉴스 기사만 보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호주의 옆 동네 뉴질랜드가 락다운이 이제 풀리면서 40만명이 이제 자기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는 굉장히 희 소식을 들었어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 뉴질랜드도 사실 호주 못지않게 엄청 제한을 많이 걸고 정말 잘 막아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제한을 푸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다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웨스트 오스테리아랑 이제 노던테리토리라고 호주의 왼쪽과 북쪽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있는 곳이거든. 근데 이제 원래 두 명씩만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거기는 열 명까지 가능해졌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소모임 정도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거지. 그것도 정말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. 또한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원래 다섯 명이 정원이었어. 이제 이것도 두 배로 열 명까지 가능하게 됐고. 굉장히 좋은거지 호전적인거지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집으로부터 50km까지 여행이 가능해졌어 피크닉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집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는거고 원래 현재까지 여행이 아예 금지가 됐었거든 아무 데도 못 갔단 말이에요 조깅을 제외한 모든 액티비티는 안 됐었어 근데 여행까지 풀어 준 거니까. 이것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지.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NSW 뉴 사우스 웨일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드니 본다이 비치가 다시 열린대. 시드니 본다이 비치하면 이제 시드니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치거든. 이제 부산으로 보면 해운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. 근데 여기를 연다는 거는 진짜 시드니로서는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여는 거란 말이야 이제 집에서 하는 하우스파티 같은 경우도 가능해졌어 뭐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그래는 소셜 디센싱을 시키면서 밥을 먹는 정도는 괜찮다 말을 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점차 풀리고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은 다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한국에서 지금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있을 텐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네가 다시 오면은 호주 2회차 인생이잖아 한번 여기 와서 부딪혀 봤잖아 부딪히는 동안에 너의 부족함도 알았을 거고 네가 여기서 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너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걸 슬슬 준비를 하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너가 더 만족하는 호주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아쉽게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막 호주에 한달두달 달 지내다 간 사람도 진짜 수두룩빽빽이고 이제 본인이 뭘 하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은뭐 인스타나 댓글로 연락 줘도 되고 내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최대한 내가 아는 선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호주에서의 삶이나 해외에서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남겨주면은 내가 그걸로 또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볼게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는 까먹지 말고 내일 네, 보자